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내는 조명인 선 라이크 -like led를 차량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선 라이크 -like led는 한국 기업인 서울 반도체가 공급한다고 하네요 다음 sdn 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상승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사용 전력 가운데 풍력과 태양 에너지 비율이 12%로 사상 최고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량은 1년 새 24% 증가해서 18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SDN이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체로 태양광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웅진 싱크빅입니다. 오늘 고가는 9%입니다. 애플북스는 오늘 새로운 새로 독서 만화 페이지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장르의 국내 독점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새로 읽기 만화는 디지털 미디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기 있는 콘텐츠 유형으로 세로로 스크롤해서 부드러운 읽기에 최적화되고 캐릭터를 풀컬러로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애플북스는 수직 독서 만화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반 스튜디오인 케나즈에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웅진 싱크빅이 케나즈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즈비전입니다. 알뜰폰 관련으로 지라시올랐왔고 고가는 4%입니다.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등 알뜰폰 육성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스스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방안을 6월 내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아이즈 비전이 알뜰폰 등 휴대 통신 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g2 파워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지라시 올랐고 오늘 고가는 2% 입니다 카자흐스탄은 12조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 선정을 앞둔 상태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4개국이 경쟁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원전은 1기당 약 6조 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2기를 건설하면 우리 돈으로는 1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이 25년 만에 원전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추가적인 원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G2파워는 최근 VVIP 추천주였고 박스 추천으로 50에서 70% 상승 나왔습니다. 박스 돌파 탑점 복습하세요. 다음 서원과 수산중공업입니다. 비철금속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서원 고가 5%, 수산중공업 고가 3%입니다. 주요 7개국이 중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광산개발 등에 약 10조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네요. 다음, CNR 리서치입니다. 오늘 고가는 9%입니다.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박셀바이오의 진행성 간암치료제가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박셀바이오 VVIP 여러 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박스 돌파와 AACR 일정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네요. 추천 후 6일 만에 상한가 수익 나왔습니다. 탑점 복습하세요. 박셀바이오 상승에 박셀바이오가 CNR 리서치를 외부 연구 수탁 업체로 쓰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로 올랐습니다. 다음 인선이엔티입니다. E 오늘 고가는 2%이고 폐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랐네요 애플이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2025년까지 배터리의 100% 재활용 코발트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인선 E&T가 폐배터리 생태계 사업 구축에 나서면서 니켈이나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95% 재활용에 사용한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EM플러스입니다. 고가는 16%네요. EM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전극의 양산품 공급을 본격 개시했다고 합니다. EM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2차전지 전문 벤처기업 그리너지로부터 최근 전극 제품에 대한 양산 초도품 품질 승인을 획득하고 1차 납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KT 서브마린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정부가 지방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해안 광역해상,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립 중인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전력 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으로 인해 송변전 설비 보강이 대폭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KT 서브마린이 KT 그룹 계열의 해저통신망 건설업체로 해저통신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 보수 사업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바이넥스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에스바이오 메딕스의 지분 9%를 보유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창 관련으로 여러 종목이 지라시로라왔네요 랩지노믹스는 고가 17%, 녹십자 MS는 고가 14%, 바디텍 메드 고가 2%, 제놀루션은 고가 5%입니다. 랩지노믹스는 두창 이슈 외에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암정복 선언한다는 소식에 미국 현지 암진단업체 인수를 통한 시장 진출 본격화 부각으로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미국 클리아랩 인수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아랩 시장의 한국 진단기술 진출의 구심점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 랩지노믹스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바디텍매드는 과거의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제놀루션은 과거 원숭이 두창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신공항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첫 통과됨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한국종합기술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수립사업을 수위계약으로 추진한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니 테스트입니다. 고가는 2%네요. 세계 최고 효율을 기록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네이처 표준 논문에 게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과거의 유니 테스트가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금값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FED의 긴축 속도 조절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금값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네요. 다음, 하나갤러리아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하나갤러리아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하나그룹 형제들 간의 지분 분산은 김승현 회장의 후계 경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야스입니다. OLED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7%입니다. 시진핑이 LG디스플레이의 핵심 생산 거점인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우위를 강조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외국 기업을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야스는 최근에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원 장기 차입한다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앱클론입니다. 오늘 고가는 4%네요. 앱클론은 이번 미국암연구학회에서 카티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앱클론 역시 VVIP 추천주입니다. AACR 일정으로 계속 반복 추천했던 종목이고 박스 돌파 타점으로 추천했습니다 30% 50% 상승 나왔네요 앱클론은 AACR 일정 전에 이미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 하락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료방에 올려드린 앱클론 상세 양식 일부입니다 제약주 특성상 재무는 적자이지만 일정 앞두고 선반영 노리는 매매로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었습니다 다음, DNC미디어입니다. 고가는 12%네요. 카카오엔터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SM엔터에 이어 지분을 추가 매입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거점을 둔 카카오 피코마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카카오 피코마 지분은 18.2%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DNC미디어는 카카오엔터가 지분 약 23%를 보유한 이대주주인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강철강입니다. 오늘 고가는 10%네요. 중국 정부는 올해 자국철강업체 생산량을 2022년 수준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철강 관련주인 금강철강이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이스틸도 철강 관련주이고 고가는 12%네요. 철광 관련 다른 뉴스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달 여름 강판 가격을 또한번 올린다고 합니다. 철광석 등 원료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 보수 시즌을 맞아서 물량 공급이 견조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웨이버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4%네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시스템이나 제품의 가상 복제본을 생성하는 기술이고 이를 통해서 성능을 더잘 최적화하고 예측할 수 있고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웨이버스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디지털 트윈이 선정됨에 따라 수의 기대감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다음 세토피아입니다. 오늘 고가는 17%네요. 한류 홀딩스가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나스닥 직상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류 홀딩스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펜투를 중심으로 한 한류 K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세토피아가 주요 투자자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웰크로 난텍입니다 오늘 고가 5%이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르면서, 포스코 그룹과 과거의 공급 계약 체결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모 그린텍입니다. 테슬라와 LG엔솔의 부품을 공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올랐고 오늘 고가는 9%입니다. 다음, 대명에너지입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지라시올랐고 고가는 2%입니다. 하나 OCI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에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톱텍입니다 SK 관련으로 지라슐라하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SK온이 조만간 중국에 장비 반입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섬에 따라서 내년 양산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톱택이 SK와 자동화 물류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N 게이터입니다. 수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오만 에너지 광물부가 그린 수소 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린 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 규모는 8조 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린 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만든 수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소차 관련 주인 J&K 히터가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